피아노 뮤지엄의 정담미입니다 오! 벌써 윤희랑 레슨 다 떼셨던데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일 연습을 꾸준히 많이 하셨나봐요 자 이제는 레벨이 점점 어려워져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힘내세요 자 오늘 배우게 될 곡은요 쥐을하고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곡일 거예요 아이러시 전통 민요이기도 한데요 많이 빠르게 치기도 하고요. 조금 천천히 치기도 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조금 천천히 가는 걸더 좋아해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지그를 가지고 새로운 노트를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해벨 음악 이론 시간에 배우긴 했는데요. 그래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자, 한번 그럼 가볼까요? 타잔 악보를 먼저 보면, 음! 아우, 쉬워 보여요! 없어요. 8분음표가 많이 나오다가 코르노트만 많으니까 쉽게 보이지요? 하지만 리듬이 쉽지는 않아요. 자 먼저 박자표를 보면 4분의 3박자예요 3, 4. 그런데 첫번째 마디가 2박자밖에 없으니까 incomplete measure. 못가춘마디고요 피커피. 두번째 박자에서 시작하네요. 그래서 2, 3, 1. 그런데 여기 왼손에 이 노트 뭔지 아세요? 오! 알것 같기도 하고, 모를것 같기도 하고! 누가 지금 B라고 할 사람이 있는데, 땡! 이게 트러블 클랩. 높은 음자리표에 있으면 b 예요 하지만, 낮은 음자리표니까요. 어떻게 찾을까요? 오! 이 라인이 메르시. 중간도예요 메르시인데? 메르시보다 하나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D지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쓰면 왼손으로 칠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D는 낮은 음자리표에 속해 있는 D가 되는 거예요 Belong to bass class 아셨죠? 자 그럼 레프트핸드는 보면 5th구요 다시 D구요 5 t 에요 그리고 그 다음 줄로 가면 f o u r t h 디디. 이게 다예요 그래서 패러이 굉장히 간단해요 하지만 멜로디가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쭉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닥 다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럼 먼저 천천히 두손다 같이 가볼게요 f i n e h a n position D에서 시작하고요 왼손도 듭니다 Ready? 1 Right hand. Skip, down, skip. 또 skip이에요. 왼손 있고. Step down. 그 다음 step up to C. Left hand A and D. 스텝업, 두 스킵이에요. 디, 시, 스텝업, 스킵, 스킵. 또 똑같이 같은 노시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앞에 가보면 이렇게 다시 되돌배 사인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만약 이 사인이 없으면 그러면 맨 처음으로 가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여기는. 뭐 사인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시작합니다 고 <목소리> 거예요. 그래서 두번째 엔딩으로 가세요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아까 쳤으니까 안치고 호속 건너뛰어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오른손 D 그리고 repeat sign 이렇게 1과 2가 있는 repeat sign은 기억하셔야 돼요 음악 기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돌이 표이기도 하고요 어때요? 악보는 쉬워요. 오, 지난 시간에 친 Green Frog h o 보다는 훨씬 더 쉬워요. 하지만 리듬은 그닥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주가 어려웠으면 한주 조금 쉬워야지 여러분들이 또 연습하면서 이 곡도 연습할 수 있잖아요.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만 빨리 가볼까요? 112, 112에서 갑니다. Ready? One, two, three, one. 빨라지지 말고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 템포는 126 126입니다. 1 2 3 1 다음 템포로 넘어가세요이템포가 사실은 안정적이고 좋은 템포기이 해요. 그래서 빨리 치기 힘든 학생들은 그냥 이 템포에서 틀리지 말고 치세요. 그 다음 템포에서 틀리고 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다음 템포는 144, 1 o 가입니 e r e a d o 치라고 하지만 투안드레드 까지안 치셔도 돼요. 그냥 이 속도에서 편안하게 칠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빠르게 치고 싶은 학생들은 그 다음 템포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hundred eighty-four. 아세요.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에 친 속도가 220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사실 조금 더 느리게 치면서 천천히 치고 깨끗하게 치는 걸더 좋아해요 하지만 지은이나 재현이처럼 연습을 많이 해서 빨리 잘칠수 있는 학생들은 괜찮아요 틀리지 않고 칠 수만 있다면 좋아요 자 오늘 레슨은 뭐에 대해서 배웠죠? D 그리고 되돌이표 그 다음 이 곡은 어떻게 치라고 했죠? 부드럽고 가볍게 연결해서 치셔야 돼요. 자, 이 곡을 연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드럽게 이어서 댄스처럼 치셔야 하는 거예요. 이 곡은 아이리쉬 댄스니까. 이 부분이 연결돼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곡은 부드럽게 멜로디가 이어갈 수 있게끔 연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테크닉은 다른 곡에서도 연습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 곡들은 다 천천히 치는 곡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빨리 치는 곡으로 연습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계속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